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보구코리아 독자 여러분 저희는 보구 12월호를 촬영하러 왔는데요 저는 여신강림에서 임주경 역을 맡은 문가영입니다 저는 이소 역을 맡은 차은우입니다 저는 한서준 역할을 맡은 황인협입니다 아, 알죠, 알죠. 하나, 둘, 둘 셋. 셋! 오 어떻게 알았어요? 왜 몰라요? 형 뭐,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은우 씨 되게 좋아하고 은우 씨가 <웃음> 또이 노래를 직접 부르는 영상도 봤거든요. 아 팬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, 근데 되게 신기하게 다 하트를 부르네요. 하트를 다 그렸다. 어. 공식적인, 다들 아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, 근데. 이건 진짜 관심이야, 사실. 아, 둘, 셋. 아유. <웃음> 넌 진짜? 안 되겠다. 넌 뭔가랑 뭐 얘기 좀 해야겠다, 이따가. <웃음> 저 틀렸나요? 네, 저는 가영씨 풋풋한 그 어렸을 때그 얼굴 을 처음 보는 게. 어, 이 2학년. 그리고 여기는 좀 <웃음> 해명 좀 해주세요. 저 데뷔작인가요, 여신견님? 영의 작품을 많이 봤는데, 함께 한 작품은 이 작품이 처음이니까 아 약간 초심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같이 임하자. 음. 음. 의미로 딱. 네. 잘 포장했죠. 네, 잘했어요, 잘했어요. <웃음>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. 아, 근데 이거 되게 기가 막히게 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지금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또 오빠한테 아, 인스타그램을 진짜? 물어봤어요 아, 맞아요. <웃음> 나도 아 나 파묵? 맞지 근데? 근데 이름을 모르는데 이렇게 아... 생겼잖아 보라색 해파리 해파리. 해파리 해파리 맞잖아 이거 그, 말미잘 아,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? 맞아요 이것까지는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농구공 농구공도 한번 해보농구공어죠 <웃음> 사실 형이 같이 얘기해보면 농구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고 음. 그러다 보니까 요즘 관심사가 음. 프로필 사진이지 않을까 그러면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메타몽은 뭘로든 변신할 수 있는 거죠. 아기 안돼 안돼. 농구공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데, 거니까. 끝나셨어요. 이게 넓게 생각해 보면. 네 <웃음> 넘어가죠. 또알알 알 거야 아마. 나 진짜 모르네. 너무 많은 메뉴들이 떠오르네. 아... 진짜 관심이 근데 좀 없다. 아니, 근데 저만 더... 안정을 저는... 해야겠다. 하나, 둘, 셋! 제발. 아! <웃음> 뭐? 잠깐만요. 좀 우리 깊은 대화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적었어요. 인터뷰 때 항상 얘기하는... 아까 은우 씨가 얘기한 걸로 연결고리를 짓자만 결국 빵은 피자거든요. 그러면은... 이것까지는 어, 맞는 거요 빵, 거 근데 사실 제가 빵도 되게 좋아요. 해빵 좋아요? 빵 정말 좋아요, 빵도. 네. 우동은 근데 우동은... 조금 문제가 있어요. 그렇지? 여기까지 정답을 취했어요. 빵은 감사합니다. 빵은 좋아하거든요. 음, 다행이다. 현재 스코어 어떻게 되나요? <웃음> 어떻게 되나요? 뭐지? 방언. 당황했어가지고 들어보세요. 오케이. 아, 그것이죠. 아, 주연 조연 상관없이요? 두개 중에 뭔지 모르겠는데 두개다 적으면 하나는 정답 처리해 줄수 있나요? 어떤 기준이에요? 아니요, 그냥 매체 기준인 것 같아요. 제가 봤. 뭐..뭐지? 하나 둘셋 아 왜냐면 이게, 약, 어. 이게 약간 매체.. 어 맞아요 네. TV지만 저는 연습생 때 서준이 형은 한번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나는데 그걸 쓸까 이걸 쓸까 고민했던 건데 아, 그두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? 네 어, 그럼 형까지 인정 어. 나, 오답 어. 나... 오답 감사합니다 네.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. 엎치락 비치락인 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데 말하면 안 되죠 포괄적으로 얘기해야 되나? 이제 얼마나 포괄적인 건지 이제 대한민국 이런 건안 네. 아, 되죠 건 안. 네. 지구 하나 둘셋 어디, 어디라고 썼나요? 거기 사시나 봐요 두 분은 저는 의정부라고 어? 얘기했는데 <웃음> 맞다 저 분명히 의정부라고 부대찌개 먹고 싶으면 놀러오라 그랬는데 아. 기억 안 나요? 기억나요? 응. 기억나요 그래도 서울은 좀 아니지 난 어? 서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어, 근데 형은 서울이라고 얘기한 적이 단한 어, 정도. 서울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알겠어요, 가현 씨 그래도 이쪽이 <웃음> 좀더 가깝지 않아요, 그정도 그렇죠, 그쪽이 훨씬 가깝죠 그렇죠 <웃음> 그래도 은우 씨는 내 얘기를 들은 걸로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음. 아... 아. 하나 둘 셋. 왜안 웃음, <웃음> 왜한 <손> 주세요? 장난꾸러기예요. <웃음> 집중할 때는 굉장히 집중력 있게 하는데 그 중간 중간 쉬는 시간마다 텐션이 올라갈 수 있게끔 되게 재밌게 장난도 많이 쳐주고 긴장이 그래서 덕분에 많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. 장난 진짜 많이 쳐요. 음. 되게 괴롭혀요, 음. <웃음> 사람은. 장난, 장난으로 음. 제가 아무래도 분장을 하고 있거나 여러 그런 웃긴 상황들이 있으면 꼭 사진을 찍어요, 그렇게 제가. 아, 맞죠? 그래요? 기억나요? 그게 아니에요, 그게 그러니까 그꼭 찍는 게 아니라 굉장히 코믹한 씬이 있는데. 어, 근데 사전 동의를 받겠어요. 그렇죠. 제가 한번 검사해보고 풀수 있으면 풀겠습니다. 어우! <웃음> <웃음> 앞으로적으로 저예요.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해서 제가 조금 많이 내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오, 야무진는 사람? 유나가 <웃음> 항상 옆에서 보면 굉장히 똑부러지게 뭐든지 약간 빨리빨리 잘해요. 무인도에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잘 헤쳐나갈 것 같은. 조금 같이 지내다 보면 되게 지혜로운 면도 있고, 좀 현명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사막에 가면 그런 정보도 되게 많이 책으로 봤지 않았을까. 혹시 불 같은 거 지필 수 있나? 불요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? 음, 하다 보 네 고개 네. 드릴게요 네누구것 같나요? 예요 아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집게를 제대로 해봐야 해요 난 그래서 골라놨어, 네. 너 무슨 대사 했어 어, 그래요? 음. 가영 씨가 얘기하는 거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너 이상한 거 시키려고 어, 그랬 아니야, 아니야 그거 그거 뭔데, 어, 뭔데 네. <웃음> 어, 근데 그거 <웃음> 되게 어, 되게 설레잖아요 어, 좋아하실 그래요? 것 같은데 아, 하나, 둘 스탠바이 스탠바이. 자, 스탠바이, 큐 너 화장 안 해도 예뻐. 너 화장 안 해도 예뻐. <웃음> 여성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지 아요아 <웃음> 근데 그거처럼 해줘요. 나 촬영할 때처럼 해줘요. 웃으면서 안 해줬잖아. 오케이 안아 오케이 아니에요. 마음에 안 들어요. 킵하고 한번 더 하시죠. 킵하고 한번 더 하기. <웃음> 자 스탠바이 큐. 너 화장 안 해도 예뻐. 화장 안 해도 예뻐. <웃음> 네, 진짜. 근데 굉장히 네, 설레는 네, 앞에 뭐 이러이러한 그냥 툭툭하는 대사를 하다가 음. 나도 모르게 그냥 훅 들어오는 어떤 얘기를 했을 때? 뭐 아닌데? 하면서 곡을 12월호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드라마 여신강림도 12월에 달 방영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저희 기대하시는 만큼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안녕 안녕